Thank you. 낚시tv 정감독입니다. 아, 오늘은 음성권의 관리형 낚시터에 찾아왔는데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자연지 쪽으로 출조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오늘은 관리형 낚시터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꽤 넓은데요. 여기 음성권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유료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일행분들하고 같이 오긴 왔는데 제가 제일 늦게 왔고요 어, 제일 먼 쪽에 자리를 잡게 됐네요 어, 여기 보니까 한 3위대부터 제가 가져온 낚싯대가 4, 8대까지 가져왔는데 아5 0대도 있네요 52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한 긴대도 한번 넣어보고 한 5대 정도 어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그 태양의 열기가 그냥 펄펄 끓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뭐비 오듯이 땀이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세팅을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야 되겠죠. 일단 한번 받침틀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그 제가 제품 그 소개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제품인데 스탠드 체인지 받침틀이거든요. 체인지 받침틀인데 상당히 간단하게 출조할 출주, 때쓸수 있는 그런 받침틀이에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설치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의자 가로로 지나가는 봉대, 가로 봉대에 걸쳐주고, 앞에 부분은 지지봉으로다가 지지를 해주는 걸로 세팅은 끝나는 그런 받침들이에요. 이게 이제 한세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서 체인지 스탠드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체인지 되는 부분은 추후로 제가 더 어,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맞춰주고 여기에 메일을 어, 거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쪼여주면 아, 로드거치대가 설치가 된거 다 된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쪼여주면 로드거치대까지 설치가 됐고요자 오늘은 많이는 목표일 것 같고, 네대나 다섯 대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m에서 2m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른 그 정도의 수심을 가장 좋아하는데 딱 좋네, 1m 50 정도 넘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지금 해가 제등 뒤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 뭐, 좋네요. 얼굴을 비치지 않아서, <웃음> 세팅할 때, 좀 편리해, 편하네. 이거 세팅할 때막 얼굴에 비치고 그러면, 그거 괴롭거든. 쫙! 아, 아이고, 무거워. 아주, 딱 좋아, 딱 좋아. 저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밥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밤낚시 시작될텐데 그때 또 이제 고기 잡는거 한번 어, 같이 보도록 하죠 아 그래도 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밥 먹으러 갑시다 메뉴가 뭘까요 일단 아 점심 대충 먹었는데 아, 청문이 맛있는 식사 준비 해놨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인데 개측을 하러 본부석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거 자기가 들고 가야지 버려 쏟아버려 27이면 3등은 되겠네확 절로, 절로 쏟아 절로 졸로 <웃음> 쏟다 요거 아니, 22. 아 가져가 봐. 자, 이쪽에도 두분 계시는데,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여기는 뭐, 살림막 말리고 있네요. 참, <웃음> 와, 와, 뭐. 와, 와, 낚시 선수가 말리고 있으니, 뭐. 네, 잡았는데 버렸어. 아저씨는 버렸어요? 네. 대개가 그런 얘기들 해요. 어. 자, 고기 가져오세요. 개최갑니다. 와 떡이네 떡. 무조건 <웃음> 1등이네. 안 죽었어. 저런 게 저렇게 다 폈지. 그러니까 베스한테 뜯긴 배스 거야. 요거요거자자 어. 자. 덕헌나 자, 뭐 자. 자. 깨끗이 닦고. 니까고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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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지금. 똑같아. 이것도 안돼. 그러면 아, 자를 가지고 와. 암치도 영국에 저거 죽었어. 1등이야. 그래요. 2등하고 금대잖아. 이게 또 커. 자 1, 2등은 가려졌네. 또 다른 사람은 3등은. 없어. 3등이 또 없어? 이것 3등 아니야? 아이고 이제 20억 안 내면 안되지. 19cm는 79, 나왔겠다자 고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30 넘기기 힘든 고기들 몇 마리 나왔는데, 네, 이거 용국 씨는, 30 네, 용국 씨는 오, 고기가? 39cm인데 어, 수술을 한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웃음> 일단 나왔어요. 아저씨는 고기 어디 갔어요? 방생했지. 방생 뭐 아. <웃음> 3등은 없습니다. 3등은. 종료 2분 전. 자, 어제, 어젯밤에는 좀 잤어요, 저. 정글 코트 침대에서 아주 신나게 잤습니다. 어? 쥐가 없어졌다. 어? 아직 2분 남았지? 어? 야, 야, 야, 아직 시간 남았어? 시간 좀 봐봐, 시간! 어? <웃음> 아,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감았네. 야, 야, 이거 감았다. 우와, 아, 씨. 이거 카메라 좀 잡아줘봐. 이 지금 찍히는 거야? 어, 찍히는 겨. 야,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야? 붕어요? 아니 붕 붕어 왔어 붕어요 붕어 이야 얼추기 대단하다 일로와 <웃음> 붕어다 붕어 아 붕어 크다 어우 진짜 겁나 커 나와 이제 그만 버티고 나와 나와 아니 지금 걸었어 저기 나오라 아니, 그러니까 아지 말고 응. 뒤로 줄을 잡아요 줄을 저기 저 염, 저기 마음에 걸렸어. 황 씨. 어? 뜰채질 안해 줘? 내가 내가 뜰채 가져올게. 잠깐만. 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내, 떨어져라. 내 떨어져 길어서. 떨어져라. <웃음> 저 아저씨 봐. 는데 내가... 오케이. 들어갔어. 와 우와 이야 사자 되겄다 오짜야 오짜 오짜 사자 되겄어 이야 이 아아씨가 돼갖고 빠질 수가 없어 바늘이 통가했어 야야 <웃음> <야. 웃음> 지금 그대로 들어요 들고 한번 찍읍시다 대상.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야 네. <웃음> 저기 있네 여기 내 의자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어찌 됐든 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상당히 큰 준수한 사이즈 풍어 한수 한 했는데 아, 일단 아쉽게도 어, 계측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정규 입상에는 들지는 못했지만 야 그래도 뭐 어찌 됐든 손맛은 봤습니다 자 이제 대를 걷어야 될 시간이라서 바로 철수 철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에, 한 마리가 어디입니까? 이 <웃음> 옥석이에 그것도 대물로 한수 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철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철수 해봅시다. 아 한지민입니다 한지우 한집. 철수 땡큐 잘 놀고 갑니다 잘 놀고가 휴 희진 씨 내가 더 빨랐지 아아막 <웃음> 거의 뚫뚫 말다시피해서 챙겨 놨네 어 하이 저분 하나 하나 다 닦아 <웃음> 허리가 아파. 한 100m는 걸어 들어갔더니 예,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 불편하네요. 아, 가장 신날 때는 준비해 갖고서 출발하기 직전이 가장 신나고 재밌고 설레고 그렇죠? 근데 가장 힘든 때는 지금이에 지금 모든 장비 철수해 가지고 들어 날릴 때 차까지 실을 때 과정이 아 너무 힘들어 이건 완전히 유격이야 유격 오늘은 그래도 관리형 유료터로 와서 들어간 것이지 자연지나 저수지 가게 되면 거의 뭐한네번 다섯 번 정도는 어, 그냥 집날르다가 끝나죠 설수